다시마, 다시마 두 쪽만 넣어야지. 두 쪽. 다시마. 어. 여기다 다시마 그리고 멸르치좀넣어지 네르치 이만큼 네르치 많이 들어갔지 됐어. 이래 가지고 끓여. 끓여서 이제 건지고 어? 끓여서 건지고? 응. 어, 건져내고 된장 풀고 이제 넣을 것 넣으면 돼. 이게 푹 끓여서? 음. 그건 버리는구나. 음. 여기다 된장을 이제 걸러야 돼. 아 망에다 걸러서? 그래서 찌꺼기는 음. 된장이니까 이따 도로 붙더라도 없게 야지 이정도로 이제 두 부분만 넣으면 돼. 음. 음. 감자하고 호박만 들어가도 맛있지. 음. 근데 뭐뭐 들어갈 건데? 청양고추, 양파. 그리고 두부. 마지막에 두부 넣고. 감자는, 감자는 이거 먼저 넣줘야지. 어더 먼저 뭐? 어, 물르게 감자. 감자 먼저 넣고. 좀 끓이다가 호박 넣는 거. 호박, 양파, 양파 썰어서 넣어야지. 양파가 달지 않아된장히 쓰지가 않아 양파를 넣어야지. 양파, 호박 이렇게 썰어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청양고추 두 개. 그리고 호박, 양파 이제 여기 감자가 익었으니까 고추 이렇게 넣어야지. 두부하고 느타리버섯도 넣어. 응. 그럼 더 맛있지. 넣자마자 이거 호박을. 느타리버섯. 맛있겠네. 응, 맛있지. 맛있는데 왜 그렇게 찌개를 안 해서. <웃음> 그동안에 반찬이 많았잖아. <웃음> 아이 된장찌개. 간이 맞아. 응. 딱 맞아. 좀 끓으면 두 넣고 그냥 끓면 먹으면 돼. 응. 달래 살라고 이렇게 육수라고. 거기다 달래를 넣으면 참 맛있거든. 된장찌개. 계속 끓여? 어때? 맛있지. 아, 시원해. 응. 오랜만에 먹으니까. 응. 그동안 에그 반짝이 많아서 그런 말이라도 반짝맞아 어, 누가 했는데 그렇게 맛있어? 아 <웃음> 어, 시원하다 매콤하면서 나도 그렇죠? 아니 먹어. 엄마가 맛있는거 다 건져갔네 <웃음>